항상 우리가 거울을 보지만 거울을 봤을 때 거울에서 인상이 내 얼굴이 자꾸 달라진다 자꾸 내 장점을 보는 사람은 얼굴 내 자신이 이뻐지지만 얼굴이 미인인 사람도 아내눈 조금만 쌍꺼풀 수술했으면 을 좋겠지만 이것 좀, 이것 좀 이건 좀이 부족한데 하면 자꾸 자기 얼굴이 아무리 이쁜 사람도 자꾸 거울에 이렇게 투영되어 놓는 모습은 자 자꾸 자기 추한 모습이 된다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장점을 잘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은 80%의 장점이 있는 사람이 20%의 단점이 있는 걸 가지고 자꾸 20%의 단점을 갖다가 극복하지 못한다고 자기를 자책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슬퍼자가 될 것이오. 자기 어느, 자기 예를 들면 20%의 장점이 있고 80%의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20%의 장점을 아, 내가 나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오. 인생 차이점은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수 없이. 복 받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은 자기의 모자란 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복받더라 아, 이거 봐도참 다행이야.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고마운 일이야. 이 정도만 해도 안 하는, 다쳤다 하더라도아이 정도 다친 게 얼마나 다쳤는데. 또 만약에 왼팔이 다쳤으면, 아유, 왼팔 다친 게 다친, 다행이지, 오른팔 안 다친 게 다행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복을 자연히, 자기 마음속에 는 신이 복을 주게 돼있어요 항상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일하는 부처님, 부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부처님, 성내는 부처님, 세 가지를 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신다. 부처님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 진짜 사랑을 제대로,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사랑을 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벌때 돈에 집착하지 않아요. 고대 본바가 없고, 들었는데 듣는 바가 없는 그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또, 더 중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 내가 도만 닦는다고 생각하고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하는 부처님, 우리가 다 종교가 직업이 돼서는 안 된다. 종교가 직업이 되면 남을 자꾸 훈련시켜야 되고, 이건 이렇게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율학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인생, 인생 살면서. 자식에 대해서 너무 막 애착하고 집착하는 사람 쳐놓고 자식이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적어도, 적어도 우리가 뭐든지 도수가 차야 된다. 도수가 차야 된다. 달걀, 달걀은 21일, 이대야지 달걀이 되는 것이고 달걀이 나오는 것이고 사람은 280일이 돼야지만이 제대로 돼서 애기가 돼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빨리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설사 우리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도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설사 무슨 누가 감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빨리 나오지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다. 여기, 여기 이왕 들어간 김에 공부도 한다고 생각하고 도 닦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감해 죽겠지? 하늘에서 내가. 좀 이게 좀 야속한 이야기인지 보겠습니다만, 난 뭐든지 도수가 차야 돼. 자기 고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기 고생하는 것도 빨리 적어. 뭐든지 고생하는 도수가 있어, 자기가. 내가, 내가 전생에 지은 까르마가 있다고. 근데 물론 저도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기 어려워요, 진짜. 그 나는 그거는또 너무 좀잘 알지만, 우리가 근본은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근본은 항상. 네, 고맙습니다.